브랜디, 페퍼, 하이. 페퍼, 재수야, 안녕. 재수야, 재수야. 어떡해. 갈게, 재수, 아저 안녕. 미안 아까처럼 웃었겠지 아침에 준바를 가야 되거든요 준바을 새로 시작을 했어요 엄마가 등록을 해달라 해서 소소하게 오늘 우리 세 분에게 털을 또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비싼 털은 구해야 합니다 사은품 파우치는 대충 보내주세요 너무 귀여운데 누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쌌냐고요? 어? 이게 뭐냐고요 지금? 누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쌌냐고요 지금? 코드제로 청소기가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클래식한 청소기로 돌아왔거든요 브랜드 하지마 청소기 화내지마 저 고쳐야 되는데 코드제로 귀찮아가지고 <목소리> 견적시소세차우아우아와게정을 <목소리도> 안하고 누가 이렇게 물 그리같이 해놨죠? 엄마 안 동생분이랑 엄마랑 저랑 셋이 다이거든요 근데 오늘 엄마가 없으니까 이모가 저를 데려올 건데 엄마가 항상 이모 누룽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룽지 처음 끓여보는데 뭐 물에다가 누룽지 넣고 끓이면 되잖아 우리는 인덕션 있는 세련된 집아니어가지고 불로 조지는 스타일 이 정도 끓으면 되는 거겠지? 양말 귀엽죠? 줌바! 줌바가 준비 인스타 해시태그 운동하는 여자 사실 줌바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간지나진 않거든요 그래도 너무 재밌어요 언니가 갔다 와서 산택해 줄게요 이모 야야야야야 네 <웃음> 까 진짜 맛있잘끓잘 끓였어요? 우리이 가요! 리이 가요! 리이 가요! 어떻게 볼게요? 줘봐! 줘봐. <웃음> 와 우리밖에 없구만요! 약간 교포 스타일 견주로 제가 해볼게요. You're so genius. You're just genius. Here. You're so genius. You're so, so genius. You're so good boy. 어, 오 마이. 덥지. 우리 그늘로 갈까? 너무 더워. 그늘로 가자. 여기 앉아있자. <목소리> 어 시원해. 너무 시원한데? 너 시원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져요. 텔프봐 텔프 눈꼽 끼는데 꼭 거기 앉아야 돼? 아. 1어 옆게서 있어요. 예. 주세요. 주세요. 알았어. 내가 줄게요. 이게 아닌가? <웃음> 배가 너무 고픈데 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밥을 안 치고 집에 있는 계란 두 개를 먼저 먹을 거예요 그러까이 여기서 만약에 지진 발생한다고 하다면 한반도의 지진 활성도가 더달라지 난카이 트로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또 다른 피해도 불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여러 곳에서 관측 관절는 기상청으로 보고. Which directs m o a o 아왜 이렇게 빵빵거려 여기에서 게스트 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왜?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저기로 갈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왜 이리 와? 왜 여기 아니야?